음, 저희가 이제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은 아이들과 부모들과 또 이웃들이 같이 소통하고 화합하고 같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좀 밝은 곳으로 조성하고자 함께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루리터를 만드는데 함께라는 부분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지역 주민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루리터를 만들었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고 아이들의 권리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